이 장. 2장. 자, 이 장의 제목은 청량주를 찾고 있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네, 그 유물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환상의 제목이 뭡니까? 하면 크게 아 글자가 조금 작아요. 네죠? 그렇죠? 지금 조금 키울 수 있나요? 이 글자가 주의 포인터만큼 주일 예배 글자 포인트만큼 나와야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데 너무 작아요. 지금 조금 한번 키워 봐. 뒤에 뒤에 화면들 있잖아요. 글자 포인트를 확 키우세요. 많이 키우세요. 자.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청량주를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다. 자. 그렇죠?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요. 음, 한번 우리 잠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어, 뭐라고 눈에 조금 보이세요? 네. 할렐루야. 보이면 좋아요. 자, 한번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 읽어 주세요. 세자.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이스라엘과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라면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노략한 나라들의 심판을 약속하시고요. 자, 오늘 볼세 번째 환상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영광, 번영, 확장과 보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가의 2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거예요. 우리 그애가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이스라엘하면 점점 가슴이 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우리 기독교를 가르켜서 계시의 어, 종교다. 우리 칠판도 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왜 그래 이게 안 준비가 안 됐나요? 화이트 보드 빨리 좀 가져오세요. 자, 빨리 가서 화이트 보드 좀가져오세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한다? 계시의 종교, 계시. 자 어, 흔히 개시라고 말을 하니까, 좀이 신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개시. 뭐좀 신비스러운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이상하고 신비하고 뭔가 좀, 어, 좀 특정한 사람에게만 뭐 이만한 뭐뭐 뭐, 뭐 어떤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 서세요 개시란. 뚜껑을 여는 거다 자, 뚜껑을 열면 안에 있는 것이 보이겠죠 그렇죠? 뚜껑을 열면 안에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는 거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밝히 보여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개되고 알려진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 그런데도 이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어떤 계시를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어,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계시는 누구든지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상식을 사용하면 이해할 수 있다 아멘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 신뢰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상식을 활용하면 누구든지 이계시는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진리를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환상이다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은 대체로 역사 속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개인적인 환상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중요한 환상은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기보다 거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음?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이 성경에 나오는 환상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몇 개의 환상이라고요? 예, 그 여덟 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질 일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줍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얘기하는 점진 점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게 해주는 이 어, 책이 스가리아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일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일절에 보면 스가라는 손에 청량 줄을 잡은 무슨 줄을 잡은 청량주를 잡은 어떤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 성경을 보고 읽어도 되고, 저기 나오는 PPT를 보고 읽어도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세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세번째 환상은 청량주를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다. 자, 그런데 첫번째 환상에서도 이청량주이 나왔어요. 첫 번째 환상에서 자 1장 16절을 한번 띄드릴게요 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 적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너라 예루살렘 위에 뭐가 처진다고요? 목줄이 뭐냐 청량줄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 청량줄이 나온 것세 번째 환상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먹줄을 다른 말로 청량줄이다 청량줄은 뭐하는 줄이냐? 재는 줄이다 먹줄을 치는 이유는 바로 그곳의 무언과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것을 어,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줄과 청량줄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주를 치는 이유는 뭐다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그 청량주를 잡은 한 사람이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데 이제 첫 번째 환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 목주를 가진 사람, 청량주를 가진 사람의 액션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청량주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면 더 좋겠어요 그럼 청량주를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되어 있죠 그한 사람 성경찌개 동그라미 치세요 유인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한 사람이 누구냐 자, 바로 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 보여주실 때 종종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아, 모르, 몰라요? 제가 첫째 날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첫째 날 때도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당신을 보여 주실 때 사람이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영어로는 드라고 하는 드 정관사 드자를 쓰고 주라고 할때 대문자 영어 성경에 LORD라고 주로 쓴다. 아, 알겠죠? 자, 그럴 경우에 그 성삼위 가운데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뭐냐, 지금 청량주를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봅시다첫 번째 환상에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글소가 뭘 타고 있었나요? 그렇지 무슨 말? 백마? 그렇지 1장에는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을 탄이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환상을 우리가 본거 여러분 아니죠 못 보셨겠지요. 네. 그래서 일장 첫 번째 환상에는 붉은 말을 탄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 번째 환상에는 뭐냐 청량주를 손에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 뜹니다. 자, 자 그다음에 그 청정주를 잡고 있는 분을 향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시작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럽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반말이 나옵니다 <웃음> 스가리가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디로 가느냐 반말로 물어요 여기에는 학자들두 가지 견해 하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번역상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라는 정확하게 예수께 정중히 당신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에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이 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서가라가 예수께 당신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량주를 잡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절을 한번 다 같이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그 너비와 길이 한 마디로 스가라가 이제부터 보이될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재근과 확장과 번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건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어, 이 예루살렘의 재건 계획 속에는 물론 성전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의 규모 또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번째 환상의 핵심은 뭐냐 중심은 뭔가니까 예루살렘의 재근과 확장의 비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의 확장과 비전이다 여러분 제가 그첫 번째 환상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환상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재금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좀더 궁극적인 또 하나의 환상이 중첩되어 있다 자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사건과 그리고 먼 미래에 성취될 일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이중성취라고 그런다. 무슨 성취? 자, 네, 이중성취. 자, 이 단어를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운 애로 여러분, 마운경이자 마운경. 망원경. 망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멀리 있는 산인데도 망경딱 땡겨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망경안 보셨나요? <웃음> 가까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시작될 바로 시작될 사건과 먼 훗날에 올 사건이 한 구절에 겹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아멘. 예.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자, 그걸 이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리라.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스가랴하고 학게서도 하는데 그때 이중 성취는 뭐냐? 바로 이제 지어질 곧 지어질 수르바벨 성전, 그죠? 음. 이것이 뭐냐?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성취죠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리라, 이 성전이 어, 영화롭게 되리라고 할 때, 수르밥의 성전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할렐루야, 먼 훗날 이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네,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집이 온 이방인 가운데 확장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이 수룩바벨 성전같은 기도의 집이 새날 교회가 비합이 이곳에도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시대도 성취가 되었죠 교회시대 그리고 또더 더, 더, 길게 또더 갑니다 길게 가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야말로 천년왕국의 이 도성 예루살렘의 이 도성 아멘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에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온전하게 세워질 그 미래의 그 성전까지 이 스가리아의 이한 구절 안에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스로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단지 스가랴나학교서 뿐만 아니라 200년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또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대에 걸쳐서 한 구절이 겹쳐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중 성체라고 그런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연과 한상들을 풀어나가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먼 미래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가랴 시대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길게 땡겨가지고. 천년 왕국시대 주님 딱 재림하시면 그 재림 때를 기준으로 천년 동안 왕도란 성도들과 함께 왕도란한 도성이 예루살렘 위에 확 펼쳐지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훨씬 더 위대한 회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드시고 이방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고국 이스라엘로 데려오도록 하신다 자 이사야 11장 1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이사야 11장 12절 잘 보이세요? 이사야 11장 12절이죠 한번 크게 읽을까 시자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아멘 자 자, 저걸 이중성취로 한번 살짝 풀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미 어, 스가랴 시대 때 있을 예언을 이사야가 했어요 200년 전에요 그때 뭐냐?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 자, 유대인들이 응? 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스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할렐루야 자,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게 이제 가까이 성취될 예언이지요. 자, 조금 더 이제 길게 땡겨봅니다. 자, 어, AD 70년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또 멸망하고 이스라엘 거민들이 디아스포라 온 세방이 또 흩어졌어요. 그죠? 허전지면서 1945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고 열방에서 지금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까 예. 네. 그때는 이제 교회시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그 시대에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중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자 아직도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자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 1절 유다에 흩어진 이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이제 마지막 이천영왕국시대 완전히 온 사방에서 모으시는 장면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49,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그 내게가 뭐냐? 주님이 마지막 이천능왕국 시대는 이 보좌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신다 내가 찾아오겠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온그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지니까 예루살렘이 확장될까요 안될까요? 될수 밖에 없죠 커질 수 밖에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 뿐입니까 바로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믿는 아멘 그 자들까지 몰려오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 지 여러분 이제 앞좀 있으면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까지 아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가리 예언이 굉장히 넓고 깊구나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재근되고 확장되는 예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2장 3절로 조금 넘어갑시다 계속 풀립니다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로 성과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그래서 저기 보면 2장 3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자 여기서 그,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이 그러니까 구절은 뭐냐, 계시를 또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주목할 것은 사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여기 이 소년을 스가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이 환상을 전달하라.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려가다라는 것은 이 계시의 긴박성.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긴박하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확장될까요? 자 1장 4절 한번더 우리 읽어가자 1장 4절 한번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박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이 말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벽 없는 촌락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느 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이 사람도 많아지고 육축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번영하게 될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입니다 이 성곽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육축의 수요가 셀수 없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 성내의 규모로는 그 모두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확장의 비전인 거죠 왜 확장됩니까? 아까 읽었죠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49장, 이사야 60장 네 눈을 들어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냐 다 모여서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 오게 거예요 오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확장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음. 여러분 어, 지금의 예루살렘도 많이 구예루살렘 신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시가지만 해도 지금도요 좀 굉장히 이 어, 시가지가 많이 확장됐어요 그런데 가축이 많음으로 나오죠 아까 사절에 이사야는 더 이제 멀리 갑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가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2장 4절의 이 말씀이 이사야 3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 자,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그 날에 하고 읽어보시자.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양이도키와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자, 저기는 따라서 그날에, 그날에 그날에 예수님 재림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 가축이 광활한 목장 이 예루살렘의 확장된 스가래 2장 4절하고 여러분 이것이 매칭이 되는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음그 예루살렘의 확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번성의 정도가 어찌나 대단하든지 예루살렘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이다 자이래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저 도성은 계속 확장되고 재건되고 번영되어진다 안다? 번영되어집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림할 때가 되면 막 급속하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엄청난 확장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냐 물론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과 육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곽이 없다면 큰일이야 왜냐? 성곽은 당시 사람들에게 안전의 표상 뭐의 표상이다? 안전의 표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그래야 자기들을 지켜주지 적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어떤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곽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성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음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바로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더 크게 한번 읽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는 뭐냐 보호를 위한 약속이에요. 과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내가 할렐루야 내가.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가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어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또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어주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이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 자, 고대 사회에서 이 견고한 성업을 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과 차진 흙으로 성업을 견고히 쌓아 올렸어요 응?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돌과 차진 진흙으로 쌓고 이겨서 견고한 성업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보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성곽이 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란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불로된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자 이 불성과 할때 뭐가 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밤에 진행할 때, 밤에 이 안전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둥을 함께 하셨죠? 자,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할 이 진행하고 나갈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위한 거거든. 또 하나는 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차원의 그 불기둥 그러니까 이 불성각은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찾은 흙과 돌로 성각을 잘 쌓아 올린다고 할때 그거는 부분적인 거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면 너희들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가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곽 걱정 성벽 걱정을 했지만 현대인들은 무엇을 걱정할까요? 제가 너무 세속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해 요 하나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성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나요? 이 구절을 이렇게 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돈이 없으면 내장래를 어떻게 보장받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돈이 되어주리라 이 구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웃음> 저 미국인들이 그 초창기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요 심지어 돈을 만들어서 집회에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구절을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칸에 건너와가지고 지폐를 만들 때그 문구를 돈에 다 찍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찍어놓을 때자기들에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지폐에 다 적혀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돈은 우리가 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이 청교도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사라지자, 신앙이 약해지자, 돈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돈을 사용하게 하시고, 돈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재미있는 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객관적으로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이 다윗에게 성산이 전혀 없었어요. 골리앗은 잘 훈련된 힘센 군인이었고, 신체적으로도 다윗을 압도했어요. 또 아주 철저하게 잘 만들어진 갑옷까지 입고 있었고 무기도 굉장했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체도 건장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힘센 용자, 용사고 그런데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고백이 나오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아는 분들은 줄줄줄 따라해보세요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능력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이렇게까지만 오직 하나님 한번딱 믿고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골란에서딱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의 이 믿음 충천 신앙 충천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자 이런 다윗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자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기는 시절이 왔습니다 쫓겼다니다가 도망치다가 한 번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무슨 멜렉? 아히멜렉이 우동 이름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가 어느 집에 가. 어느 우동집에 갔더니 가시멜렉 이런 게, 이런 우동 예 그런 게 내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우동 생각이 났어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후닥닥닥닥 들어가서는 이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자?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사람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구절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구절일까? 쫓겨 도망치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쫓아오는 것 같고 자기를 보호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무기 없습니까? 나를 보호할 만한 뭐 없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골리앗이 들은 칼이 있다. 골리앗이 들은, 골리앗이 들은 칼, 우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네. 그거 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의 무기로 다윗이 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본문에 보면, 그 같은 것이 또엄난히 내게 주소서. 이게 다윗은 뭘로 무장한다고요? 용장이 들었던 대단한 무기로 자기가 딱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가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을 두려워했대 자기는 지금 골리아의 칼로 무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도망갔대 이게 행편없는 모습이 나오죠 골렛의 칼로 무장을 하고도 다윗은 여전히 두려운 거야 그리고는 두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 끓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게행세했다는 거예요 지 살려고 자 보세요 그장골리 앞에서 조금 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당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세 등등하던 다윗의 옛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겹겹이 중무장을 하고서도 다윗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급기야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구글해야 할 정도로 철량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무장한다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한다고 돈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주님의 나의 안전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거 밀고 나가야지 여러분의 안전에 이것이 딴데 있어 딴데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울이 미친 짜고짐 질질 흘리고 얼마나 꼴이 이게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죠 왜 그렇게 꼴불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짝짝짝 나가야 된다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자기 안전망 삼고 엉뚱한 것을 자기 보호막 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서 이제. 성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하나님이 내가 불성곽이 되어지라 할렐루야 아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실까요? 가만 불성곽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만큼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거만큼더 확실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제 아무리 행복하게 하는 인생의 모든 조건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우린 그것 딱좀인정하십시다 직장이 좋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으면 그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성과기 불성과기 되어주리라 이게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내가 내가 내가 이게 막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죠? 할때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의 뭐가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 밖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안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어주신다? 영광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 또는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다?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뭐냐 영광이 떠난다 영광이 떠난다 자, 이 영광을 히부리어로 갑옷이라고 그래요 갑옷 뭐라고 그런다? 갑옷 음. 갑옷 이렇게 한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이 갑옷이 뭐냐 영광. 근데 영광이 떠나버렸다 할때요 앞에 뭐가 붙느냐 이자가 붙어요. 따라 합시다. 이 갑옷, 이가옷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 갑옷이 떠나면 뭐가 이 갑옷이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고로 두려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최고로 치가 뜰리는 소리가 이거예요. 너 이가봇 뭐? 면 되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이것보다 두려운 게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이 가봇이 이가봇이 되는데는 그게 범죄가 개입 개입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범죄할 때 이가봇. 이건 최고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났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그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멘. 에스겔스에 보면 돌아오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4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물이라. 그다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그 문을 통해서 영이 자기를 끌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보는 장면이 에스겔 43장에 나와요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는 것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도 하는 영광이 떠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지상 최대 특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요 아멘 근데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어요 떠나지는 않고 뭐한다? 가리워질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이 죄가로 일시적인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리워진 영광이 어떻게 그 영광이 다시 살아날까요? 네? 그렇죠. 회개가 답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는 부지런히 늘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내 안에서 이더 빛이 나고 그 영광이 더 살아나고 그 영광이 더생소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해주는 축복이 회개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척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지키신다 이건 우리가 진짜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며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과 번성과 번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사벳 선들 아니 성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까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구절 나가면 이제 세 번째 환상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포로 시대에 이제 종말에 가는 얘기.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환을 약속합니다 자스가랴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역사적 별명 가운데 하나가 디아스포라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죠 이 단어를.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흩어진 민족이다. 흩어진 백성이다. 왜하든 저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이다. 그러니까 범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고 그러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흩어진 민족이 되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백성이 되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도 잡혀가고 안문가모아으로도 도망가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 지어다 그 북방 땅은 첫 번째로 바벨론 저들이 잡혀갔던 포로의 땅 바벨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은 도망쳐야 된다 또 하나는 그 북방 땅은 또 아스로도 이야기가 되고 애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흩어진 잡혀간 그 나라에서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왜 도피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바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도망하여 나오라 바벨론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아멘 7절 한번 읽어봐 r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 i l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r e n Children, Children, Children, Children, Children, Children, Children, c h i l d r e 심판하 i l d r e n c h 괴롭힌 나라 못 살게, 너무나 못살게고 조금만 살살 다루라고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다루었어요 이제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곧 다가왔다, 피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망원경을 쭉 빼서 먼 망원경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 제리 마실 바로 주님 가까이 오실 때 바빌론 세상에 너희들이 물들지 말고 거기서 잠자지 말고 빨리 도피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때 진짜 우리가 바빌론 있으면 안 되죠 세상 그바빌론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먼 미래를 향한 이중성취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는 8절 보세요 8절을 읽어 가시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거다 치는 것이다 이 구절을 좀 쉽게 생각, 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끌어내기 위해 내가 왔다 너희는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의 와중에서 너희를 지키기 위해 왔다 만약 너희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 눈동자를 범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손 대지 마라 내 백성은 손 대지 마라 내가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10편에 보면 10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런 구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눈동자 눈 까벅까벅하고 눈에 뭐 들어가면 눈 감기는 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런 감기죠 반응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능적인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어 그래 이렇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를딱 잡는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바벨론에게 패망을 약속하는데 이스가랴 2장 9절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줄 알리라. 섬기는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게 줄것이 그게 뭐이 손은 정확하게 말하면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까닥하니까, 그 기세 등등하는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되어 가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닥 하면 끝장난다는 거 이스라엘을 폐망시키고 괴롭히던 세력들은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하게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대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도 할렐루야 앞으로 다고올적 그리스도 세력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가득하면 아멘 믿습니까?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아멘 그 땅을 심판할 때 너희들 치러오고 괴롭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면 메시아 시대의 도래인데요 이제 새롭게 메시아 시대 도래를 약속하세요 메시 약속하세요 자 10절을 우리 큰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거기에 구성기은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런 표현거하다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거주하다 네 가운데 머물 거다 내가 완 내가 와서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여 그 가운데 머물 거다 그 한다는 거예요 그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 네. 아멘. 크게 나와야죠. 이와 아멘. 아멘.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 샤칸. 이 샤칸이 그 구약 예배 중심지인 장막을 뜻하는 단어가 미샤칸, 미슈칸이라는 데이 미샤칸을 뭐냐 장막이라고 한다. 다윗의 장막, 그럼 미샤칸, 다윗의 미샤칸.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기도와 예배 중그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머무신다. 그 하신다. 임 하신다. 임마누 하신다. 미샤칸. 할렐루야, 세나 성진이 미샤칸, 비하이 미샤칸, 할렐루야. 그것 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느냐? 말씀이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미샤칸 하심에, 아멘.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장차 오실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 시대의 도래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시대를 또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방인 시대 자. 스가랴 2장 11절 그 시대가 되면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요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요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을 위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날에 도래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자 이 말씀이 선보었을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은 놀랬을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임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 안 합니다 왜? 자기만 하나님께 택하셨으니까 자기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느냐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읽어야 하느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나라가 등장하죠, 여기. 많은 나라. 그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믿는 그 구약에 믿는 하나님을 어쩌다가 찬양하고 왜 어쩌다가 우리가 경비하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됐나요? 바로 이 구절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 구절의 성취가 있다는 것에 풀어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알렐루야. 그리고 이제 끝으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잠잠할 것은 거룩한 처소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처소란 하늘의 성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막 성소에서 막 일어나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여 그분의 계획했던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일보 직전의 광경 하나님이 일하시기 일보 직전의 광경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 찬양 아까 막 부르잖아요 일보 직전 그때 모든 육체가 이 모든 육체는 연약한 인생들을 묘사해요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려고 일어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잠잠해야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이스라엘선들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까?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까? 과연 이 성전은 지어질까? 과연 이 예루살렘 도성은 다시 회복되어질까? 막 저들을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토론하고 막 의논하고 된다 안 된다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그러고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잠잠하라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액션의 시간이 가까워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해라. 내가 일한다는 거야, 내가. 내가 역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장면이 이제 다음 3장, 4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이야,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오거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면 홍해 바다를 우리가 끝낼 수 있을까? 우리는다 죽었다. 그때 또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다들 쓰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말은 뭐냐?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길을 낸다는 거야. 내가 역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이 본문 준비하면서 이번 주 기도의 집 제가 막 정신이 노예로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주도 막. 근데 조금만 시간만 되면 기도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을 세워가신다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진짜 그래요 지금 기도의 집에 월부터 예배하는 팀들 보면요 앞에 헌신하는 팀들 보면 누가 와서 격리해 준 사람은 없어요 누가 와서 구경해, 막 격리해 주고 박수 치는 사람 누가 한 사람 와가지고 사이다 사준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목사도 와서 격리가 잘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비대, 비대, 비대, 그 기도의 집에서 밤이고 열시야 이. 예배하러 와서 11시 12시까지 예배할 거예 누가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이건 다임목사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는 새날 그의 재직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 하나님이 아멘 우리는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돼그 역사 앞에 할렐루야 아멘 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대가 다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마시는거안사줘도 예배하는 거야 알렐루야 아멘 상관없어 그거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와. 우리는 가만히 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뿐이야 그리고는 그 신뢰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마에 시이 없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은 인물이 수로바벨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앞서 그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은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이 자기 고국에 해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그 황무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 현장에 보내시고 회복해 하신 재건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멘이세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룡과 주권을 신뢰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마음이 멀리 좀 떼서 몇 구절만 잠깐 보고 이제 기도합시다 제가 그거는 꼭좀 설명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음. 아까 7절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p r 지어다 자, 이게 스가랴 시대 때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이제 곧 이제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서 고그 시대 앞곧들 앞둬서 너희는 빨리 그 바벨론 땅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가까운 이중 성취다. 근데 먼 미래. 아까도 이야기했죠, 주님. 오시기 직전 지금 마지막 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세상 이 가치관에 똘똘 뭉쳐 사는 이 곳에 사는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암흑개야 이제 너는 피하라 빠져나와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내려질 심판을 피하라는 부르심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거기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갑시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래서 18장 4절 다찾으셨으 아멘 18장 4절 읽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피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폐망의 망 장면이거든 이거는 이거는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의 폐망을 앞두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폐망 앞에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받지 말고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어, 너희가 알리라 하는 구절이 몇 구절을 남습니까? 자 다시 스가랴로 넘어가죠. 스가랴, 스가랴. 이장9절 한번 봅시다. 2장9절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다음 그기 시작.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너희가 안다. 잘 들어보이. 이스라엘은 자신을 약 타란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거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가 재림할 그때는 이스라엘이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하, 아, 이때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손보신 나라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께서 보내신 예? 예수님을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분임을 마지막 때 깨닫고 울게 될 거다 자스가랴아 12장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이거는 참 미래 가는 일이에요.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주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군요 그때서 깨닫고 애통하고 울고 애국하게 될 거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할렐루야 이미 먼 미래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완전히,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10절 시작 스가랴 다시 2장, 2장 10절 시작 자 거기 보면 네 가운데 머물리라 따라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구절이 왜 영광이냐 이 구절이 왜 강조되느냐 이스라엘의 미래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미샤칸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 거하셔서 천년 동안 그곳에서 여호와의 센터 주님의 도성으로 가, 그곳에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네 가운데에 머물러 이 구절이 엄청난 영광의 구절이 미래의 엄청난 영광의 구절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열방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오실 것인데 그분은 열방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느라 그 다음 크게 읽으세요 때가 이러면 문나라와 어느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어디로 와냐 예루살로 와서 뭐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스가랴 2장 2장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다음 크게 글씨 그의 거룩한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나오죠 거기 주고있 거룩한 처소 왜 이게 거룩한 처소냐 왜이 땅이 거룩한 땅이냐 그건 예수님의 보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거기 주고있 예리미야 3장 17절 자 죽죠 넘어갑니다 다 지금 찾는 구절이 마지막 시대 때를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예리미야 3장 1 7절왜 예루살렘이 영광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그곳그땅에 l d r e n 10 c 1 7절다 i l d r 아멘 큰 소리 h i l d r e 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 h i l d r e 이10 children, 10 children, 10 스가라 다시 2장 12절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없다 스가라 2장 12절 마지막여 요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당 그게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을 천년왕국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모든 나라들의 목전에서 예루살렘에게 전해 없는 은총을 보이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모든 열방이 이 일을 보게 될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그게 2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가랴의 이 예언이 가까운 장래 먼 미래 마지막 시대까지 이렇게 이 구절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언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최소한 10시 반까지 한번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 믿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한 5분 정도 기도시다